박지성, 김민지, 파리서 포착 딸과 함께한 나들이 최근 패션 홍보대 행사 디마코는 프랑스 파리의 한 거리에서 촬영한 박지성 가족의 사진을 공개했다. 공개된 사진 속 박지성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가족과 함께 파리 거리를 걷고 있다. 김민지는 딸의 걸음걸이를 지켜보며 훈훈한 미소를 짓고 있다. 한편 박지성은 2014년 김민지 전 SBS 아나운서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.